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용할 속지를 먼저 꺼내고 오늘 사용할 다꾸 재료로는 저 그림책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사용할 만큼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제가 종이 스크랩에 대한 질문도 간혹 받았었는데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책들도 많아요 오래된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크랩한 종이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써줄 저 위클리 메모패드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다이어리를 데일리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위클리를 같이 써보려고요 저랑 같이 꾸밀 배경지를 고르고 있는데 오늘도 배경지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배경지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테이프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위치를 잘 잡아서 조심히 붙이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준비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오늘 사용할 재료를 배치할건데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저기 대보다가 적당히 위치를 잡고 그림이랑 위클리 메모패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위클리 메모패드 상단에는 원형 견출제를 붙여주고 그리고 레이어드할 종이로는 무인양품의 작은 수첩을 사용하겠습니다. 쟤를 메모패드 옆에 저렇게 슬쩍 붙일게요. 메모패드도 풀테이프로 붙여주고 그리고 뭘더 쓸까 하다가 이번에 스탬프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제가 가지고있는 스탬프 중에 저 러브디스라는 스탬프를 한쪽 귀퉁이에 찍어줬고 빈 공간에는 저꽃 스탬프를 써보려고요. 저꽃 스탬프도 검은색 잉크를 묻혀서 빈 곳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하나 더 써볼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 중에 저달 모양 도장을 써볼게요 쟤는 주황색 잉크에 묻혀서 위클리 메모패드 하단에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스티커로 데코를 해줄게요 저 라벨 스티커를 사용해서 빈 곳은 채워주고 그리고 마테도 사용할게요 마테를 어떤 걸 쓸까 이것저것 대보다가 저 그라데이션 마테가 예쁠 것 같아서 저거를 붙였어요 메모패드 상단에 붙인 원형 견출지랑도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뭐를 더 꾸밀까 보다가 우선 오늘 날짜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이소 롤링 스탬프를 이용해서 찍어주고 잉크는 검은색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번주 위클리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쓸게 없어요. 저도 일상이 맨날 회사집, 회사집, 회사집이라서 딱히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적을만한 것도 없고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거 최대한 쥐어짜서 한번 써봤어요. 자 왼쪽 페이지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편지지 두개를 레이어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지 두개랑 같이 어울릴만한 빈티지한 그림들을 고르고 있어요 어떤걸 쓸까 했는데 저태을 쓰는게 예쁠것 같아서 저태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편지지는 저 빈티지 영어 원서랑 레이어드해서 붙이기로 하고 우선 저 영어 원서 먼저 붙이게요 붙이고 그 위에 편지지를 차곡차곡 붙이겠습니다 저 편지지는 두개다 제가 포인트 오버뷰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성수역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문구점입니다 붙이고 택을 적당히 위치를 잡고 붙여줄게요 왼쪽에 붙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왼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스티커로 채우려구요 스티커를 어떤걸 쓸까 하다가 저 초록색 스티커가 예쁜 것 같아서 저것도 쓰고 하단에는 저 타자기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 타자기 스티커 먼저 하단에 붙이고 위쪽에는 저 초록초록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이고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빈티지 라벨 스티커를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저거는 제가 체리벨에서 문구류 구매하고 덤으로 받은 건데 어떤 걸 붙일까 한참 보다가 저 견출지 같은 라벨 스티커를 붙이려고요. 쟤를 붙였고 그러고도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걸 써볼까 하다가 라벨 스티커랑 빈티지 우표들을 꺼내봤어요. 근데 저 빈티지 우표는 크기가 너무 큰것 같더라고요. 붙이기에 작은 사이즈의 라벨 스티커를 이것저것 봤는데, 저 동그라미 스티커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저 금박 스티커를 붙이려고요 금박 꽃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고, 저기 옆에도 금박 포도송이 같은 스티커도 옆에 붙이고, 원형 빈티지 라벨 스티커도 저기에 레이어드해서 붙이기요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간단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 저 편지지가 생각보다 종이 질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일기를 쓰는데 뭔가 고르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글씨가 예쁘게 잘안 써지더라고요. 허전한 부분은 스티커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쪽이 비어 보여서 저기에 식물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붙일까. 저 스티커랑 저 스티커랑 두개 중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둘다 너무 예뻐 보여서, 쟤도 예쁘고, 쟤도 예쁜 것 같고. 그러다가, 저거를 붙이려구요 젤을 저쪽에 조심조심 붙였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쁜데?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할게요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고 오늘은 이렇게 같이 위클리도 꾸며보고 데일리 다이어리 꾸미기도 해봤는데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